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음, 그동안 몸이 아파서 잠깐 잠이 을시다가 아, 오늘 코트에 나가서 잠깐 몸 푸는 영상입니다. 음, 스팸드 백핸드를 시작해서 음, 발리까지 오늘 몸을 좀 풀었는데요. 어, 평상시와는 달리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그 폼이나 히팅, 히팅 포인트가 조금 좀, 평소와좀 다릅니다만 편하게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음, 네, 오늘 훈련은, 음, 우리 목동 양천구에 있는 그 코치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. 우리 코치님은 그 대한민국 테니스 계의 그 엘리트 코스로만 중고대학교를 마치시는 음,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, 뭐, 당연히 선수 출신이십니다. 그래서, 어,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아주 중요한 는분입니다 Thank you. Good, good, good. 지난해 그 테니스 코트에 나왔던 이만 백바리를 하는데 리듬을 못 맞춰서 어, 이미 이 시점에 오늘 어, 몸은 너무 힘들었고 어, 리듬을 못 맞춰서 코치님이 여러가지 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시에 비하면 아주 못하는 모습인데요 음, 오늘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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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아주 더운 날이었고, 한 일주일간 테니스 못했더니만, 몸이 아주 힘들었지, 힘들었어요. 그러나 또 코트에 나가서, 어, 작지만 또 이, 트탠드 백스탠드 엔드 발을 연습을 하니, 또, 기분 좋아요. 어, 여러분들도 네. 주말 잘보내시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